안녕하세요 기주부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등산용 양말 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등산용 양말 뿐만 아니고 그 어른들이 신는 정장 양말이나 어른들 양말은 다가능하니까요 한번 같이 개 보실까요? 일단 우선 양말은 이렇게 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준비한 양말은 일부로 발끝이 두꺼운 그런 등산용 양말을 준비했어요 이런 발끝이 두꺼운 등산 양말 같은 경우에는 ]처럼 이렇게 반 접고 여기 안에 넣으면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좋은 양말도 많이 못씻는 뭐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발목에 넣지 않고 고무줄 늘어나지 않게 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등산용 양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두툼하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접고요 이 발목 부분을 발꿈치 부분 쪽으로 삼각형 밑으로 내려주세요 그리고 이쪽 끝부분을 길게 빼서 이 접은 부분보다 좀더 넘게 한 다음에요 이 남은 부분을 여기 여기 발꿈치와 아까 접어놓은 부분 사이에 깊숙이 넣어주신 다음에 모양을 잡아주시면 완성입니다 네 이렇게 접는데요 그냥 정장용 양말같이 앞과 뒤가 충분히 얇은 양말은 기본적으로 밑에 부분을 먼저 개주신 다음에 이쪽 발목 부분을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접어주시면 사실은 모양이 더 예쁘거든요 근데 이렇게 등산용 양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접어주시면 금방 풀려요 등산용 양말은 무조건 발목부터 접어주신 다음에 나머지 해서 돌려서 끝부분을 쑥 넣어주시면 깔끔하고 풀리지 않게 발목 늘어나지 않게 이렇게 접어주거든요 이렇게 해서 수납하시면 훨씬 깔끔하고 풀리지도 않고 발목도 늘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접어서 수납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기즈부였습니다